여러분 안녕하세요 망프로 t v 의 빵프로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JBL FREE-X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되게 심플해요 실리콘 이어폰 커버랑 이어폰 팁,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스 그리고 무선 이어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성비 깡패 블루투스 이어폰 QCY-T1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2만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이었는데 이 제품은 1 0만9천원의 최저가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먼저 사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버튼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노래를 재생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정지 또는 재생 기능이 되고요. 전화를 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두번 누르게 되면 시리나 빅스비 같이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이 돼요.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르게 되면 다음 곡 혹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두번 누르게 되면은 이전 곡이나 이전 영상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길게 누르면은 끄고 켤 수가 있는데 페어링이 됐을 때 이렇게 양쪽에 파란 색깔로 불이 들어와요. 먼저 음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 음질인 것 같고 q c i T1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요. 객관적인 장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JBL이 하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하만이 삼성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서 AS 접수가 돼요이 점은 좀 편한 것 같아요 두번째는 귀에서 잘 안빠져요 제가 QCIT1 리뷰를 하고 QCIT1을 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간혹 걸어가다가도 빠진적이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빠진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귀에 잘 꽂혀있고 잘 빠지지가 않아요 세번째는 내구성인데 QCI T1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을 해서 딱 봤을 때아 이거 좀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용하다가 한번 떨어뜨렸는데 이어폰이 조금 깨졌어요 이어폰 껍데기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많이 떨어뜨려보고 사용을 오래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외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튼튼해 보여요 그래서 내구성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달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떨어뜨린 적은 몇번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번째는 약간 사소한 걸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L과 R이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QCI T1 같은 경우에는 L, R이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어느쪽이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좀 이렇게 보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얘같은 경우에 딱 보면 어 L이네 R이네 이렇게 딱 보여요 페어링은 QCIT1과 마찬가지로 그냥 케이스에서 꺼내서 귀에 꽂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데 간혹 이게 페어링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오른쪽만 페어링이 되고 왼쪽이 안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띠리리 하면서 이렇게 페어링이 되더라고요 다섯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QCIT1을 사용할 때는 제가 거실에 핸드폰을 놓고 이어폰을 낀 채로 방에 가면은 연결이 끊겼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실에 이어폰을 놓고 방에 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 거리가 약간은 더 길거나 혹은 좀더 강건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핸드폰은 쇼파나 뭐 탁자에 놔두고 방에 가서 뭘 가지고 온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럴때 이게 끊기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먼 거리까지 헤어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집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된다 여섯번째 장점은 ipx5 등급으로 방수가 되는데 비올때 운동할때도 착용할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번째 장점은 이 충전 케이스가 다섯 번까지 충전이 되는데 이 이어폰이 완충되어 있는 상태라고 봤을때 4시간 연속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케이스도 완충이 되어 있으면 다섯 번더 충전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페어링이 가끔 끊길 때가 있어요 q c i 티1을 제가 사용할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었는데 이 제품도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운전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끊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몇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중간에 탁 끊기면은 좀 거슬려요 이게 근데 끊기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 번이나 충전할 수 있는 이 케이스 역시 너무 커요 무슨 화장품 넣어놓는 그런 케이스같이 생겼는데 이게 좀 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어서 어뭐 가방에 넣거나 그래야 되는데 조금 크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 단점이 진짜 큰 단점인데 전화를 할때 오른쪽만 페어링이 돼가지고 왼쪽은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전화를 할 때는 잘안 들려요. 이게 진짜 왼쪽도 같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단점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이게 잘 빠지지는 않는데 운동할 때 사용을 할때 글쎄요 제가 많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 본게 아니라서 다른 이어폰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품을 귀에 꽂고 제가 줄넘기를 하거나 뛰어봤을 때귀 안에서 이렇게 이게 뭔가 둥둥둥둥둥둥 하는 이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사용할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단점은 정말 또 사소한 단점이긴 한데 약간의 디테일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제가 LR이 굉장히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리콘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LR이 안 보여요. 실리콘 커버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씌우고 나면 안 보여요. 이렇게 충전할 때는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네 칸. 충전 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어폰이 충전이 얼마가 됐나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케이스의 충전 잔량이 얼마나 있다. 충전을 얼마만큼 앞으로 할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JBL Free X 리뷰를 오늘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JBL Free X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리뷰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